오케이. 어, 어, 어, 어. 네. 바로 바스랑 반복 이렇게 네, 이 일단 습니다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회장직에 의해 말입니다. 또 많이 일어아버지 업적도 보신 듯할텐 나중에 나중에 더잘 알게 되겠지 영끝습니다 감사합니다 It was, it w